포켓몬스터빵을 구하기 위해서 정워랑 승인점을 가고 있습니다. 근처 여기 아홉시 반에 포켓몬스터빵이 온다는 소문을 들어서 너희가 가보고 있습니다. 정말 있었어요.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원체이게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<웃음> 어, 마음을 비우고 가자 간 어, 없어도 그냥 없다고 <웃음> 생각하고 <웃음> 가자고 어,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음을 어 마음을 뒤고 갑시다. 그래도 있었으면. 지금 <목> 아니 <목> <잠시>? <목> 커서 보는 <보면> 추억이다 이거. 차 <목> 왔어? <목> 1 1 시에 들어올 수도 있대 지금 9시 반인데. 그러면 1시쯤 좀... 응? 그아1시까지 기다릴 순없없잖아1시1시까지 기다릴 시기다 없네. 1 1시야 11시까지 기다릴 순다 <웃음> 구했네 정말. <웃음> 야 하, 대박이다 대박. 포켓몬빵을 세 개나 아 오늘도. <웃음> 대박이다 레전드다 이건. 이거. 이거 사보자. 어. 엄마. 엄마. 까이. 알려줘.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보이는구나. 응. 아 이게 비치긴 비친다. 뭔지는 모르겠는데 응. 그림의 형상은 대충 알겠어. 오징어 게이처럼이게 불빛에 비치니까 보여 형체가 뭐 형체가 보인다 응. 어보 확실한 건 뮤논 아니야 일단 한처럼다지처겠어 아, 아, 확실한 건 아니야 아, 밀면 대박이던데 라색래아이거 보라색도... 냄새는... 아... 아빠 아한 번만 있어 뭐, 뭐지? 얘기는 안 할게 알려주지 마 어, 아빠 대박 아빠 알려주지 마. 어. 좋아 좋아 대박 난 알겠다 오! 어? 대박이야 왜 내가 갖고 있었던게나 어? 그러니까 아 이거 귀여운 건데? 응 귀여운 거 맞아 색깔은 아, 노란색 아, 대박이다 뭐야? 어 바로바로 비. B E-V! 그 그래도 좋 좋아하는 캐릭터야. 아 대박, 1 1 3 번이야. 아 유천에 에있아 대박. 유에 있어 이거. 마지막한번 줄게. 아 여기서는 대박 거 아, 정말 좋은 거나오지 어? 이게 뭐야? 섬처럼 생겼는데? 섬처럼 생겼는데?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뭐야? 이름이 더 웃긴다. <웃음> 칠뻑이? 아, 칠뻑칠뻑 칠뻑 하니까.